고 있지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오고싶어요 <웃음> 엄마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 아들딸 엄마가 많이 그립구나 아니요 아빠가 해주는 밥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집앞 골도 돼지 우리가 되어서 냄새가 너무 난다고요 엄마 그냥 탈옥하시면 안 돼요 오빠 진짜 분위기 망칠래 뭐래 돼지가 와 어? <웃음> 여보 어쨌든 그 안에서 조금만 참아 내가 좋은 변호사 찾고 있어. <웃음> 이제 면회 종료 시간입니다. 그만 나가십시오. <웃음> 어쨌든 여보, 애들아 너무 보고 싶을 거야. 보고, 아, 보고 싶을 거라고. 얘들이랑 쳐주자 줄게. 안 나가세요? 안 나가세요? 여보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눈이 네모나겠다동그랗게 뜨지 말고 세 태송이요 얘들아! <웃음> 그만! 스톱! <Stop. 웃음> 네? 언니? 에휴, 그러니까... 내가 네 얼굴만 보면 소화가 안되니까 응? 어? 얼굴 도그밥 먹지 말라 그랬잖아, 응? 그리고 또, 어? 내가 또 돈이 급해. 근데 또 네가 우리 교도소에서 보급비를 꼬박꼬박 안 내버리는 거 있지? 응? 돈을 안 내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제가 진짜 돈이 없어요. 아,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지. 음, 그래. 애들아, 목숨만 붙어 있게 처리해 뿌라. 예. 아, 죄송해요. 아, 아, 거기 뭐 하는 거야 지금? 네? 음, 음. 그만해, 그만해. 아이뭐 그냥 저희 놀고 있었던 거잖아요. 보면 몰라요? 놀고 있긴. 응. 음. 오제 실공주 갈 곳이 있다. 따라와. 에이 설마 이런 일로 턱방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겠죠? 쪼잔하게. 잠말말말 따라와. 와 아 그만 못해! 아야 흩어져 흩어져 흩어져! 어... 머 교독... 교라, 교도관 아저씨... 제가 안 그랬어요... 아... 이번에도 지금 몇 번째야... 또 사고를 쳤구만... 아 음. 잠시 조사할게 있다... 따라와... 음... 까탈스러워라... 그냥 얘가 제 오빠 사진을 훔쳐보잖아요... 아휴... 참고 따라와... 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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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빅만께서 너희들의 죄는 특별히 가벼우니까 음. 최근에 들어온 단미어를 없애준다면 너희들에게 1억과 여기 교도소를 모범소로 만들어 더 빨리 석방시켜주도록 하지 어때 이만한 조건이 있을까? 뭐? 1억? 서, 석방? 자기야 <웃음> 금방 갈게 내가 널 가질 수 없다고? 웃기지마. 무슨 수리 써서라도 널 나만의 것으로 만들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. 솔깃다 제아니지그라하하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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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도관님, 문좀 열어주세요. 서양 어. 앞세깔? <웃음> <소용없을까? 웃음> 그래, 네가 그 천설의 흑장미파 두목 안미오라고 두목 같은 건 아니지만 너희들 나를 노리고 있다며? 애들 때문에? 에이, 아이들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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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랑 장난해? 아, 아줌마 정체가 뭐, 뭐 뭐야? 이... 나? 애둘 키우고 있는 엄마다! 에오! 앙, 앙, 앙.